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게에서 대작 게임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하는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넥슨에서 발표한 상반기 모바일 신작 14종 중 눈여겨볼 만한 신작 3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고질라 디펜스 포스입니다 일본 토오 주식회사의 고질라 IP를 활용한 방치형 디펜스 게임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원빌드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는 세계 주요 도시에 등장한 역대 고질라 시리즈의 괴수를 상대로 기지를 건설하고 강화해 도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수를 물리치면 카드를 수집할 수 있는데 다른 스테이지에서 스킬과 버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안될것 같은 고질라를 방치형 게임으로 내놓았다니 넥슨 게임이라 찝찝한 부분도 있지만 나름 새로운 컨셉의 게임이라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마기아 카르마사가 입니다. 슈퍼애시드가 개발중인 클래식 판타지 액션 RPG 게임으로 오딘스피어, 드래곤즈 크라운 같은 바닐라웨어 특유의 감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3D 게임의 파스텔풍 2D 그래픽으로 서정적인 색감과 그에 걸맞은 캐릭터 일러스트 및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느낌의 판타지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z 축 이동이 없는 2D 횡스크롤 전투방식으로 다양한 액션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횡스크롤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대공기 및 공중 콤보를 추가했으며 그 결과 지상 및 공중에서 다양한 콤보를 넣을 수 있어 콘솔 게임과 같은 역동적인 전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릭터들도 전투 컨셉에 따라 스타일 자체가 크게 변경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기아는 5개국의 소프트 론칭이 된 상태로 향후 넥슨의 대표 IP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신호 앨리스입니다 요코 타로 특유의 매력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일러스트가 특징인 모바일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동화 속 캐릭터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든 작가를 부화시키기 위해 다른 동화의 모든 캐릭터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자극적인 내용의 스토리로 게임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전투는 템포가 느려 지루하다는 평이 많았으며 직업에 따라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홍콩, 대만에 출시되어 있는 상태로 올여름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